얼마 정도 할인을 하거나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되냐, 가격이 얼마 정도 떨어졌을 때 구입을 해야 되냐. 종종 전화들이 오는데요. 무지인들도 뭐 마찬가지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특별한 거 없이 기준이라 하는 것은 명확하게 없었지만 예전 2009년, 8년, 10년도에 실제 대부분 아파트 할인 금액들은 25%, 20%, 뭐 30% 양하게 할인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는 8억까지도 할인을 하고 50% 할인을 했다는 뉴스들도 나온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급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있는데 북구 쪽에 서구 쪽에 지금 뭐 3천만원 5천만원 어 dc 를 해주겠다 급매물이다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뭐 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동일합니다 하시면은 구입을 하시는 거고 급하지 않으시면 조금 더 기다려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뭔가 하면 사실 아파트 가격이 기존에 3억, 4억, 5억, 6억이었던 아파트가 아니죠. 3억, 4억짜리가 10억, 12억까지 가격이 올랐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론 투자를 함에 있어 예전 금액은 생각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예전 금액을 자꾸 따져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9년, 8년, 10년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예전에 4억, 5억, 6억 아파트였으면 비쌌던 아파트였습니다. 7, 8억, 14억까지도 비쌌던 아파트였죠. 도모네거리 마찬가지. 금금동 모든 분위기가 현재는 아파트 금액이 너무 높아졌고 그리고 분양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은 그에 비해 2배, 3배 가깝게 입주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 예전 토대로 한다면 뭐 20% 뭐 30% 정도 미분양 아파트 얘기가 왔을 때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 3천만 원이다, 4천만 원 떨어졌다. 위치가 좋다. 건축한지뭐 3, 4년, 4, 5년 뿐이 안 되는 아파트다. 뭐 다양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에 대해 예전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 지금 상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현재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그냥 설명드리는 게 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뭐 절대 소문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뭐 할인을 뭐 5천만원 4천만원 뭐 해주겠다 이렇게 연락도 왔다고 합니다 물론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어 기존에 4억 했던 아파트가 지금 5,6억 정도 되죠 그런 아파트들이 매물이 조금씩 나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 어떤 뭐미 분양 사태나 금액이 언제 하게 떨어졌던 상황들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 뉴스를 한번 다시 제가 찾아보고 올려 드리는 시간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8억까지 할인을 했다 뭐 반토막 할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종종 있고요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분양을 지금 뭐어 나오면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회원분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100명이 넘었고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당연히 제가 올려드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한 가지 일처리를 할 것인데요. 일단 은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자꾸 전화가 오시는 것 같은데 옛날 동향을 한번 실질적으로 살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 생각인데요. 실제 대장동 사건을 보던 어떤 뉴스를 보던 파트 마진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다시 한번 대장동 사건으로 아, 저렇게 해서 돈이지만큼 남아서 비리가 생기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할인 판매하는 가운데 최초 분양가보다 8억원 이상 싸게 하는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 아이파크 2 1 4평방미터약 65평 공급면적는 지난 2009년 최초 분양가가 19억 5969만에서 20억 1014만원이었으나 24일 현재. 11억 4642만에서 13억 6770만원으로 할인금액이 6억 4244만에서 8억 1327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지금 이 아파트를 사면 2009년 첫 분양 당시 구입한 사람 최대 8억원 이상 할인 분양 중인 고덕 아이파크 즉 지금 이 아파트를 사면 2009년 첫 분양 당시 구입한 사람보다 최대 8억 1327만원 싸게 살수 있는 것이다. 3.3평방미터당 분양가로 따지면 처음에는 3,014만에서 3,092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1,763만에서 2,104만원으로 떨어졌다. 또 최근 수요가 많은 85평방미터 25평, 형도 분양가가 2009년 6억 2,983만원에서 현재는 4억 8,178만에서 5억 8,55만원으로 1억 4,804만에서 1억 2,127만원 떨어졌다. 3.3평방미터당 2,519만원에서 1,927만원으로 내린 것이다. 할인 분양을 알리는 광고들이 많다. 보통 건설사나 분양업체들은 미분양이 발생하면 발코니를 확장해주거나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 또는 상환유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자를 끌어들인다. 분양가를 깎아주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고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할인 분양은 미분양 아파트 판매의 마지막 수단으로 통한다. 고덕 아이파크 증근 중개업소인 나라 공인사장은 질반 분양 물량이 분양 시작 당시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다 며 214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최초 19억 5969만원 정도 하던 아파트를 이제는 11억 4642만원에 살수 있는 샘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약 유도책을 쓰지 않고 할인분양이라는 극단책을 써서 미분양 물량이 현재까지 절반 이상 팔려나갔고 현대 85평방미터의 경우 30가구 214평방미터의 경우 25가구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분양을 시작했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사거리에 있는 주상복합 강서그랜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도 파격분양에 나섰다. 이 주상복합의 최초 분양가는 139평방미터 42평 가 8억 6,084만원이었지만 현재는 6억원선에서 판매중이다. 224평방미터 67평은 15억 7,360만원에 분양되던 것이 현재는 10억원선이다. 할인율이 최대 34%로 3.3평방미터당 약 1,400만원 수준이다. 게다가 발코니 확장비도 지원한다. 이 주상복합분양 관계자에게 분양 문의를 한 결과 평형별로 최대 2억 5천만에서 5억 3천만원을 할인해주고 있다며 발코니도 무료 확장이고 시스템 에어컨도 공짜라며 계약을 체근했다. 분양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도 할인 분양이 한창이다. 수성구 범어 3동의 레미안 수성아파트 삼성물산 건설부문 467가구 는 현재 153평방미터, 158평방미터, 163큐빅미터가 초기 분양 가격과 비교해 약 27%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수성구 상동의 동일 하이빌레이크시티, 동일 토건 1411가구, 도 최저 24.5%, 최대 34.5% 할인된 가격에 시장에 나왔다. 한편, 할인 분양으로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자 할인 분양을 철회한 아파트도 있다. 일산 식사지구의 질산자이 gs건설 샵사인 샵사인 는 올해 중순 할인 분양으로 최대 10% 이상을 깎아주며 미분양 물량 털기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모임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할인 분양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분양 방침을 바꿔 논란을 덮었다 현재 일산자이는 자녀가구에 한해 계약금 5%와 계약잔금 15% 계약 후 2개월 이내 납부시 즉시 입주, 중도금 60%의 융자에 대한 이자 3년간 지원, 잔금 2년간 유예 등의 조건으로 미분양 물량을 판매 중이다. 할인분양은 기존 입주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을 때가 많다. 대구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우미건설 관계자는 할인분양이라는 것은 건설사 이미지상 좋지 않고 기존 입주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며 기존 입주자들에게 할인을 적용해줘서라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것이 회사 측면으로나 단지 전체적으로나 윈윈, 윈윈이라는 윈윈 판단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을 대부분 해소했다.